네, 준호 홍보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프리 크리스마스. 아, 김이. 미리 기리 크리스마스. 아, 다 받아 주신다. 아,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먼저 어,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월드 비전에서 네. 월드 비전과 제가 지금 몇 년째였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떻게 또잘 아시네요? 네. <웃음> 이게 더잘 아시네요. 아, 제가 정확히 십년, 십년 정도 됐나? 구년? 구년? 정확히 1 0년입니다 십이 <웃음> 년도에. 아 네. 아, 와. 저어 어, 저는 이제 월드비전과 1 0년째 함께 하고 있는 어, 월드비전 훈구에서 이준호입니다. 네. <웃음> 와1 네. 0년네 그렇게 됐네요. 벌써. 와. 아 우리 레디오피아에 우리 준보대사장님이 후원 아동이 있다고 네. 어, 얘기를 듣고 후원하시는 아동과 특별한 스토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후원하는 아동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니다 어... 저와 함께 10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헬메타라는 친구 헬메타 네. 10년 전에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직접 만나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월드비전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친구를 소개받은 것같이 어, 시간에는요 잠시 마씀 진짜 태메타와 월드 비전에서 관한 는의 대한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컸다. 어, 변호사. 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의사에서 변호사. <웃음> 그자아는데을 아, 너무 그니까요 네. 네. 아, 감동이다. 되게, <웃음>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주노우님 저아아아아 기억하세요? 어? <웃음> <웃음> 저희 같이 그때 뒤에 갔던 뛰어내던... <웃음> <웃음> 맞아요 아 기억나요 <웃음> <웃음> 사실 오늘은 10년간 주노님이 저희 홍보대사로서 애써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월드비전 홍보대사 10주년 되신 것을 축하하는 <웃음> s 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e n 니다 n Arida. Two 뭐 i n u t e s ago, what was it? What was it? w h a 이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 보 What was 자, <웃음> <야. 와. 웃음> 아, 일단 예,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종호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를 네. 인터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를 해 주시려고 해서 저는 사실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는 얘기는 이제 확실하게 들었었죠. 아, 네. 사실 이거는 어, 어 제가 본 서프라이즈 중에서 가장 큰던 서프라이즈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 <웃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진 시간 보내시면. 아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후원자분들도 계시면은 어, 특별히 어 우리 10년 전에 네. 어, 우리 에디오피아 어, 여정을 네. 함께했던 우리 신봉원 음악 감독님께서 네. 설마 왔다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다고 네. 합니다. 어디 있어 crack기, <웃음> 아. 아. 니 혹시 10년 만에 만나신 분 아니죠?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거의 거의 아니 <웃음> 자주 뵀는데 네. 또죠 only have 를 같이 하고 있다가 send me s o 가 같은 형이 아... 너무 반갑죠나는 아,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 너무나 만 왔어요. 알 이렇게 월 제자들 과 함께 하는 여정에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또 문제 없이 헬리타와 함께 이렇게 8시만기를꽉 채울 수 있게 돼서 일단 은 기쁘고 어, 또 20년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 니다잘 주셨고 가셨던 <목소리로> 방송을 보고 엄마를 쫄라서 처음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10년이 흘러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준호님 나이인 24살이 되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고 불러주신 월드비전도 감사드리고 준호님께도 좋은 일할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소리로> 오늘